아니 네가 해보려고 막또시0월 내가 했는데? <웃음> <웃음> 그 전에 있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 아는 스타일이고. 음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사람이. 자기가 안 아는 스타일이고. 근데 나는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딱 올리면은 거의다 프리패스 하는 거라. 뭔가 밑에서 다 해놓고 윗사람들끼리 전화만 넣어주면 딱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. 응. 그런 걸 원하는 거라. 걔는 쟤는 유튜브를 못하면서 <웃음> 응?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라고. 이 존나 못했어 보고서가 어쨌거나 군대 양식 있잖아요 그렇죠. 글자 간격부터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음. 내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뭐 대대장한테 보고하라고 들어가 그러면은 빡골 먹죠 다른 애들 시키지 말고 네가 해오라고 제가 했습니다 대대장이 보기에는 말같지도 않은 거지 정작 과정이 실력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네가 해오라고 막또 돌려보내 시골 내가 했는데? 아 이런 애였어 나한테 책방 진 적도 있나요? 그니까 뭐가 있길래 보고 있었다? 얘기 얘기하는... 안 보지 말라니까 이런 거야. 죄송한데 아니면 되는데 안 봤습니다. 알겠지? 내가. <웃음> 말려졌어요 거의. 봤잖아. 너, 너 어디 있었지? 지통실에서너 찌통실, 있었어. <웃음> 그거는 가만 있었지 근데. 너 <웃음> 씨발 내가 만만해 보이냐? 너확 동지 돼? 최고야? 됐잖아. <웃음> <내가 그랬다. 웃음> 정기반장이 만졌어. 딱 <웃음> 맞고. 아안됐어 아, 그리고 집에 갔어. 얘욕 들어먹고 이런 거 없다? 크게 혼난 거 없나? 다 같이 집 앞에서 옛날 있을 때. 근데 어차피 저한테 직접적으로 원하는 게그 너네 장교 새끼들이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. 왜 메시 팝을 했대? 아그 그가 장난쳐가지고 뭔 장난? 레터나가 없었던 거야. 음. 어디 나가야 되는데 중대장들 차들이 다 어디 나가 있었는데 <놀람>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런 차 근데 차를 지목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야. 중위가 소령한테 그렇게 장난을 친 건데 그 장난을 못 받더니 새끼 씨가 미쳤네? 장교 칩밥, 어 근무였거든. 전날 나왜 나... 기억이 안 나지? 아니, 너 정... 휴가 한가 그랬어 그래서 네, 나는 그래. 잘라고 딱 누웠는데 지통기사 잠겨지 파바나 가야 되나? <웃음> 고민 많이 하다가 나갔지 아 그냥 대... 혼난 거는 거의 다대리장이지 그래 맞다 많이 혼났다 응. 그 나중에 내게 시마이가 혼나고 응. 이한테 응. 매일도 받았다면? 내어뭐 그래, 때문에 빠기쳤는데 인사까지 할 때였나? 어, 인사과장 아, 인사까지 할 때지 혼나고 상황 보고 끝 했는데 내가 이게 많이 안돼 있으면 그자를빡 땡기고 물을 빡 밀고 간다 <웃음> 주임원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한 3분간 정전이 걸렸대 아무도 못 일어나고 그리고 대대장한테 조금 있으 전화가 왔어 화났냐? 아닙니다 대대장님 <웃음> 기분 풀어라 이러고 이제 끊었는데 x <웃음> x 전화가 왔어 일로와 <웃음> <웃음> 너가 이 새끼야 그럼 돼? 맞아. 뭐 존나 혼난거지 <웃음> 아니 좀 심하게 혼났다 싶은 적 있는데 억울하든 안혼다든어 심하게 XXX한테 사님 맞은거 저밖에 없는데? 아왜 맞았지? 내가 술에 좀 많이 취해갖고 x <놀람> 이한테 많이 장난을 쳤나봐. <놀람>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너 시버 어디야? 아 다음 날? <놀람> <놀람> 아저좀 들어가고 있습니다. 들어가고 들어가. 있다는 아, 주말에? 설 연이었어요. 얘기하다가 별말 안 해. 아유 새끼. 아 하다가 툭툭 또한 세대인가 맞았어. 목한번몇번 쭈르고 번 개새끼 잘해라 하고 가더라 <놀람> <놀람> 한 남친으로 어떻게 하는데 같이 있었으니까 아, 어. 솔자리가. 그분들한테 어, 어. 어. <놀대기> 정신적 지주였어. 그러니까 찾아갔어. 그래. 아, 이런 일이 있었다. 어떻게 해야 되겠냐. 뭘 어떻게 해. 찌르고 싶으면 찌르는데 그게 맞는 아, 것 같지는 않고 가서 더 잘하겠다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. 찾아갔어. 얘기했지아저좀 많이 취했었고 정말 좀 실수를 한것 같다. 앞좀 조심하겠다. 깔끔하게 끝나긴 했는데. 아 근데 내가 그날 좀 실수 많이 하긴 했어. 술 너무 많이 마. 음, 그, 그 나중에도 진짜이랑 그 밖에 갖고 밑에서 회식을 하는데 중인을 불러가지고 너이 새끼 좋냐고. <웃음> <웃음> 진짜요. 그래갖고 화장실에서 싸대기 뛰었어요아 이게 이게 얘가 얘가 지나가다니면서 볼 때마다 욕을 했대. 저 새끼. 편하냐? 희 개새끼만 보는 지나가는 거. 어, 저,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,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. 나 경례도 깍듯하게 하고 많은데그래 얘기하세요. 높으니까 그죠. 뭐 나는 직접적으로 맞은 것보다는 모자 쓰고 있을 때 모자를 막탁탁 치는 거 그때 늦게 모자일 때 아니 그 얘기가 더어려워차 타고 뭐술 먹었고 자기 어디 데리러 오라 맞지 그, 그런 거 맞지 빨간불 브레이크 밟았는데 살짝 글뿌려고고막 시트 발로 차면서 너 지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뭐이 새끼야 이러면서 내 보다 니가 더잘 알고 있노 너한테 있었던 일이야? 네있었어술 어, 네, 그 네, 네, 아, 먹고 데리운전 하라고 오면서 아, 이소령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정말 나쁜 버릇이 술안 먹는 거 가지고 뭐래 해? 응. 맞다 맞다 짠을 안 하면 너안 마셔? 짠하고 내려놓으면 마셔. 네, 네. 어, 무조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짠도 안 하면 뭐라 하지만 그럼 난 술이 약하니까 취 그러면 취한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? 그게 정말 딜레마였어 나한테 술 꺼놨냐? 아, 짠도 항상 이렇게 짠한다? 아, 야 아, 나보다 어, 아, 나보다, 아, 아, 나보다 아, 못해 들거돼 아, 아, 아, 어. 여기 국 있으면 꼭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사람이 차면 술만 힘내. 먹으면 이제 예, 술어술술 때문에 참 힘들었지. 나는 근데 항상 모시고 있었지만은 차를 원하잖아. 아 그럼 얘는 또차차 아니 차 차, 차. 차, 차. 차, 차. 차. 아니 차가 아니라 우리는 삐오큐 삐어커, 영내 삐오큐니까 영내 삐오큐에서는 다음날 운전할 일이 음, 없으니까 그렇죠. 괜찮잖아. 얘안 먹으면 안 해. 아. 뭐안 뭐라 하네. 안 틀어 뭐래. 일단 캐릭터가 이 잡혔다. 안 먹는 캐릭터가 대발을 가져오 나는 먹는 캐릭터였나봐. 그 이거 아까 말했던 책던지는 사건 이후로. 우리가 어쨌거나 중이왕고였고 실세였고 이한테도 네 어? 처음에는 좀막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건드는거지 어. 응. 또 처음에 막 했어 나한테 아 진짜? 어. 나 그때 당시 인사과정이 아니잖아 어. 그러니까 처음에 떠보는거야 다 그래 야너 새끼 하다가 내가 어 죄송합니다 아, 만만해지는거고 응. 먹어본 게 있습니까?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만만해지는거고 그런 차이가 나난 있다고 생각하네